네 F 코드의 슬래시 코드를 강의해 보겠습니다. 자 F는 어, 일단 이렇게 풀코드로 했을 때자 F는 파 부터 시작하죠. 그래서 그음이 어, 슬래시 F 슬래시 G A B플랫, 어, B 플랫 스케일에 c 의 플랫이 붙여서 B 플랫 그 다음에 슬래시 C 슬래시 D 그 다음에 슬래시 E인데, e 랫 중요한 음이기 때문에 e 랫 E, 그 다음에 다시 F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. 자, F코드 이렇게 잡죠. 이 상태에서 슬래시 G를 하려면 여기가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손모양, 손모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되면 여기 4번줄이 불협이 돼요. 4번줄이 그래서 F코드를 이 상태에서는 F 슬래시 G를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F의 약식 4줄만 네 잡는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올려서 자, 이게 F인데 새끼손가락을 6번줄 솔에 올립니다. 이게 F 슬래시 G입니다.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. 어, 이 손가락이 3번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고 4번 손가락이 여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 5번은 저절로 뮤트가 될 것입니다. 이 손가락 각도 때문에 어, 손가락이 많이 눕기 때문에 5도 이 5번 줄을 5번 줄은 소리가 잘안 나니까 뮤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F 슬래시 G가 되겠습니다. F, 그 다음에 F 슬래 h G, 또는 이렇게 예. 그 다음에 F 슬래 h A, 이건 쉽죠. 왜냐하면 5번 줄이 A기 이 때문에 그냥 F를 이렇게만 잡고 5번 줄부터 치면 되겠습니다. 이게 F 슬래 h A 입니다.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피키 스트럼밍을 과격하게 할때 6번줄이 소리가 날수 있으니까 6번줄을 엄지로 살짝 막아줍니다. F/A. 이게 근음이 예, 그 들리죠? F/A. 그다음에 F/B 플랫 해보겠습니다. B 플랫 음은 여기 있습니다. 예, 여기 있어요. 그러니까 F를 잡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이 올라가면 돼요. 그냥 그대로. 다섯 줄총 다섯 개 줄을 바레 폼으로 해줍니다.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번 줄까지만 바레. 그래서 오번 줄부터 치면 되겠습니다. F 슬래시 B 플랫. 그다음에 F 슬래시 C죠. F 슬래시 C는 이 F 상태에서 여기 도만 치면 되겠습니다. 손가락이 이게 짧으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주면 더 좋겠죠. 그러니까 F코드 상태에서 이 손가락이 두 줄만 잡아준 것입니다. 이게 F-C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F-D죠. D는 4번줄이에요. 4번줄을 개방하려면 F 코드에서 이렇게 되죠. 근데 이 코드는 여러분이 잘 아는 D-7과 같습니다. 즉, F-D와 D-7은 같습니다. 네, 자신의 6도음을 저음으로, 근음으로 가지는 메이저 코드는 그 6도음의 마이너스 7과 같습니다. F는, F-D는 D-7과 같다. 이 코드는 4줄만 쳐야 합니다. F-D. 저음 줄이 안 들리도록 엄지로 막아줍니다. 네, 엑슬레시티. 음, 그다음에. <웃음> 5번 줄에 있는 레를 치고 싶으면은 F 코드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F 코드 이게 왜 F 코드냐? D, E, F의 생략 이 고음 줄 코드죠? F 코드를 이렇게 잡고 여기 레를 누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좀더저음여이 풍부한 두꺼운 줄이기 때문에 t 단단 d a n a n 슬래시 F 슬래시 D가 됩니다. F 슬래시 D 여기 4번 줄 d 번줄려도 돼요. 이 돼요. 가 레가 더블 i 도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에 살짝 누워서 손가락 이렇게 살짝 누워서 개방 e 을 4번 줄을 가려줘도 됩니다. f/d인데 음 5번 줄을 굳이 할게 아니라면 5번 줄을 떼어 딛고 이렇게만해 줘도 그다음에 4번 줄 개방현으로 해 줘도 역시 f 그다음에 슬래시 /d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d-7 모양 f/d 이것도 f/d고 여기 5프렛에서 d 모양으로 잡고 이것도 F/ D입니다. 대방향 4번 줄은 계속 똑같이 D이기 때문에 네, 여기가 D 코드, 여기는 E 코드, 그다음에 F 코드, F/ D. 자, 세 가지 있죠, F/ D. 이거, 그다음에 이거, 그다음에 이거. 네,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F/ E 할차 이할 e 차례인데 그 전에 단칠 도음이 저음인 그음인이 플랫부터 해보겠습니다. 자, F 이게 파란 얘기예요. 파미 그다음에 미 플랫 여기가 어, 바로 이 플랫 시대입니다. 그러니까 F 코드가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렇게 돼 버리죠. 사번 줄만 칩니다. 사번 줄서부터 즉 D 7이이었는데이 손가락이 네 줄까지 사번 줄까지 올라간 거예요. 이게 F 슬래시 E 플랫 m i 도미넌트 7일때 많이 나오는 코드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옆이 F E가 되겠죠. 이렇게 됐었는데 손 모양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. 자. 어떤 코드랑 손이 비슷하죠? 바로 A 마이너 모양과 비슷합니다. A 마이너는 이렇게 잡죠. 근데 F 슬 E는 이 손가락이 두 줄을 누릅니다. 그리고 모양은 A 마이너 모양이에요. 그리고 음, 4번 줄부터 칩니다. 이게 바로 F 슬 E. 자 F. F 슬 E 플랫, E 플랫. 근데 물론 F 슬래시는 하나 더 있어요. 이렇게 풀 F 코드에서 6번 줄을 개방하는 겁니다. 6줄을 누르지 않고 5줄. 근데 5줄을 누를 필요도 없죠. 여기 다른 손가락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아래 두 줄만 누르면 됩니다. F 슬래시. 아까 F 슬래시 C랑 모양이 같아요. C 는 5번 줄 부터 쳤고, F 슬래시 C 는 5번 줄 부터 쳤고, 지금은 F 슬래시 E 는 6번 줄 부터 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. 소는 똑같습니다. F 슬래시 E 는 6번 줄, F 슬래시 C 는 5번 줄 부터 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 배웠죠. 자, 이번에는 슬래시 코드는 그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연습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. 실제 곡들에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자 F부터 거꾸로 파미레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. F코드 또는 F코드 그 다음에 F슬래시 2 e, 6번 줄 개방 여기에서는 A마이너 모양 그리고 여기는 두줄 예. F슬래시 2 e. 그 다음에 F 슬래시 E 플랫은 여기 4줄 네 잡고 D 마이너7 모양 D 마이너 7은 여기 2줄만 잡는데 4줄 네 F 슬래시 E 플랫 그 다음에 D 마이너7 잡으면 F 슬래시 D 여기도 F 슬래시 D 5번줄 치고 싶으면 이렇게 잡고 F 슬래시 D 그 다음에 F 슬래시는 여기 2줄만 잡고 F 모양 5번줄부터 F 슬래시 C, 그다음에 F 슬래시 B 플랫은 약식 F 모양에서 5번 줄까지. F 슬래시 B 플랫, 그 그다음에 F 슬래시 A는 5번 줄 개방. 그다음에 F 슬래시 G는 여기 6번 줄3 플랫. 손가락이 짧으면 이렇게 손가락 바꿔서 F 슬래시 G 다시 F. 네, 다시 해보겠습니다. E, f e p s i l c e e p s i c f e b p a e p s i l o 여러분은 연습하실 때 그음을 따라서 불러 보시는 게 좋아요 F의 슬래시 코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